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지수가 어느정도 반등하면서 어, 또 그동안 좀 이, 처져 있었던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그 상승 종목들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게 아바타2 관련주 그리고 OTT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OTT, 아바타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지금 강세의 배경으로는 지금 넷플릭스가 3분기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중국 한랄령 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으, 이슈죠. 그래서 뭐 화장품, 여행, 뭐 면세점, 항공, 뭐 기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은 이제 화장품 그리고 OTT 관련 주죠. 그리고 어 지금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지금 독점 방영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죠. 중국에서 그리고 이게 7개월 만이라는 거, 배드 앤 크레이지 이후에 7개월 만에 방영하는 거고,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내년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콘텐츠 투자 개수를 10% 늘린다는 예정이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약 50편의 콘텐츠가 있는데 이 중에 한국이 이제 13개를 차지하면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드라마 또 영화 제작사들 상당히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종목들을 보시면 먼저 바른손 ENA 아바타 2 개봉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 가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 16% 상승을 했고. 이두개 종목들을 한번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어, 이 콘텐츠들을 보시면 대부분 적자 기업입니다.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죠 이제, 하지만 이제 기대감으로, 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바타2 관련된 이 바른손 이 n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야, 요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800, 오늘 상한가를 갖지만 이제 890억대 수준. 그래서 아직도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고, 부채를 보시면 얘가 이제 가장 낮죠. 34%. PBR은 이제 1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여기 있는 전체 콘텐츠 관련주들 보시면 PBR 평균은 2.67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낮은 PBR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또 CJ E&M을 n 보시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안 찍히지만 16% 반등을 했고, PBR을 보시면 이 중에 가장 낮습니다. 0.5배 수준.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어, 티빙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고, 또 아바타 관련주. 그래서 아바타 관련주 보시면, 콘텐츠리 중앙 쇼박스, 오늘 7% 반등을 했죠. 예, 물론 실적은 이제 안 찍히고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상승률로는 이제 7% 이상 올랐고, 그리고 펜 엔터테이, 키스트 3화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천억원대 수준의 기업들이 오늘 11%대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날라다니고 상당히 가볍게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팬엔터는동백꽃필 무렵을 집필한 작가가 차기작 인생을 이제 준비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키스트는 어, 제작비 4 0 0억원을 쏟아부은 우주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준비중이고요. 사마 네트워크는 멘탈리스트 스튜디오 드래곤은 도깨비 비밀의 수 미스터 션사인 사랑의 불시착 제작기업이죠. 오늘 10% 반등을 했고 또 하이브 시가총액이 이 중에 가장 큰 6조 4천억 대입니다이 무거운 주식도 오늘 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펀은 이제 29배 수준. 그리고 신인그룹 엔팀이 일본 오리곤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을 했고, 또이 초록뱀미디어 케이스타, 또, 또 고딩엄빠 BTS 관련 주죠. 그리고 애니플러스 애니, 그리고 덱스터. 시각 투수 효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PBR을 보시면 덱스터가 7.4배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시가총액은 3900억대 그리고 레몽레인 재벌집 막내아들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가면의 여왕 또 마에스트라 오아시스 뭐 요런 그 차기작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또 rbw 그룹 워너스 관련 주 그리고 엘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여웅우 제작기업이고 SBS 콘텐츠 허브, SBS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SAMG 엔터, 이놈이 아주 그 신규 상장주지만 눈부시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이고 미니특콩대 시리즈, 또캐치 티니팡, 슈퍼다이노, 이런 기업이죠. 어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고, 다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른손 ENA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이 12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갔었죠. 그리고 10월부터, 10월 이제 중순경, 그때부터 이제 11월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갔던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어 상한가를 치면서, 아주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바른손 ENA. 어, 지금 월간으로 보시면 이제 거의 바닥에서 이제 어, 뭐 누워가지고 있는 이런 형상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체는 오늘 외국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익신환하고 빠진 모습이고 개인이 좀 받아준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아무도 이제 관심조차 없죠. 이게 천억 원대 미만 종목은 어디선든 이게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번 주목을 받으면 이렇게 급등을 하죠. 하지만 이 보시면 외인들은 이제 저점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군데군데 조금 조금씩 이제 매수했던 이 흔적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얘도 11월 보시면 이제 11월 때부터 이제 반등을 좀 줬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계속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은 이제 1 2일선고정도에 그 이제 터치에 돼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힘든 기업이었냐면 2014년 이후로는 그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코로나 당시 아주 모든 전종목이 저점을 찍었을 때그 이하까지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죠 지금 코로나 당시에 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이하까지 지금 추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좀 외인이 좀 사주고 기금이 이제 좀 많이 좀 어, 이런 가담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팬 엔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도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상승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 이제 강한 상승세죠 지금 5일선을 이탈을 전혀 안 하고 있죠 보시면 21선도 터치 안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팬 엔터. 지금 어,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이제 여기 같은 거 사고 있고, 사모도 사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고 있는 팬 엔터. 다음은 키스트입니다, 지금. 어, 지금 11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상승하죠. 그리고 5일 선을 안깰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지금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금 장기 2편 선인 200일 선까지도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제 장기선을 돌릴 경우에 더 이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키스 외국인도 좀 사주고 있고 사모나 투신이 이제 좀 입질이 좀 들어온 이런 모습입니다. 어 다음은 사만에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가격대도 5천 원이 안 되는 이제 3천 원대 가격대 있고 지금 2천 원대 얘도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약간은 뭐 이렇게 조정 기간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을 좀 쫓아가는 모습이고 아직은 이제 200일선까지는 돌파하지는 못한 상태죠.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나 보험 쪽 이런 쪽도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고점이 94,000원 여기 이제 한 15% 정도 어 밑에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이제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면 어큰 장대양봉으로 지금 요 200일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탄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얘가 이제 가장 좋죠. 그리고 주체는 지금 보시면 이제 기관 쪽 그리고 기금 쪽이 이제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죠. 보험 쪽과 이 하이브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 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죠. 지금 30만 원대에서 오늘 이제 상승했지만 아직도 이제 반 토막이고 이게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야금야금 뭐 천천히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반면에 기금이 좀 매수해 주고 있는 콘텐트리 중앙 지금 6만 5천원에 1월달에 이제 최고가 수준에서 계속 날아이었죠 그리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이제 반토막 수준이죠. 지금 3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의 모든 콘텐츠들이 다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보면 5일선을 이탈 안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쇼박스, 얘는 한번 급등한 이후에 이제 거의 갭을 메우다시피 하락하면서 21선에서 반등을 했죠. 쇼박스. 아, 초록뱀이 지금 32,000원대에서 뭐 9,000원대까지 이제 추락해 있는 상태죠. 이게 낙폭은 상당히 이제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반등은 이제 그닥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상승률은 낮았지만 오늘 이제 침프로 어, 상승을 했죠. 어, 애니 플러스, 얘도 뭐 거의 뭐, 어, 예술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모습은. 지금 오일선을 거의 이제 뭐안 깨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 애니 플러스. 다음은 덱스터입니다. 이 특수효과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3만원대에서 아직도 이제 계속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죠.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어,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또 주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조금 이제 어 어느정도 좀 입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어, rbw는 뭐 거, 그닥 이렇게 상승폭은 적습니다 그리고 거점이 28000원대에서 아직도 이제 반토박 가까이 나 있는 상태죠 a스토리 sbs 콘텐츠 smg 엔터 어, 오늘은 이렇게 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관련주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11월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이 엔터 관련주들이고 꺾이지 않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또 바닥에서 좀 아직은 이제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월 들어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지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